50명 넘으면 눈에 꼴. 불러서 불러서 깨고 눈에 꼴. 네, 그래서. 오늘은 이거 네 가지, 네 가지 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? 소볼리님도 오셨네요. 소볼리님도아 어, 그래 볼게요. 3일 대.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꺼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. 손을 마주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네요. 조금씩기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. 자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<웃음> 맞죠? 제가 여러분 제가 르지 말라고 했잖아요. <웃음> 근데 재밌는 거는 왜 노래를 부르는데 막 시청자 수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?